<웃음> 오늘 저희가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 페이스북에 한마디 썼다가 10시간 만에, <웃음> <진짜>? <웃음> 10시간 만에, 신속하게 정광석하처럼 어, 거의 뭐 인생을 부정당하신 거나 마찬가지, 이 결과를, 어, 겪게 되신 김규돈 신부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 아, 이거 하시니까 좀 신부님 같으시네요. 아까는 제가 스님 진짜. 아니, 예. 이거가 아니라 모자 쓰시니까요. 아, 그니까 모자 쓰시네요 <웃음> 오늘. 아니, 그, 우희정 교수님까지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네, 다 짜고 네, 오신 것처럼. 아니, 오늘 모자 쓰는 아니에 뚜껑에 날도 아니, 아니고 예, 이, 다 모자를 네. 예쁘게 쓰고. 신부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모자 쓴다고 네. 해다 아, 쓰고 그랬는데. 아, <웃음> 저만, 저만 따시키고 말이에요. <웃음> 네. 저희가 어렵게 모셨어요. 그 신부님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태시고. 국민들이 다그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고 정말 통쾌했거든요, 사실은. 통쾌하고, 어 저런 신부님도 계시는구나. 살아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 그런 조치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좀 너무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일단 신부님 인사시키시고. 네, 인사 한번. 아, 진행이 시청자분. 아직도 미숙해. <웃음> 나 깨져서 원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예, 김규돈 신부입니다. 신부 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썼다고 해서 아무런 무슨 뭐그 조치 혹은 무슨 심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너 이제 신부 아니야? 이렇게 <웃음> 한 경우가 역사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아니 이게 불러서 무슨 얘기라도 들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공회가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예. 또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면 예. 지금 이런 처사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음. 그 주교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성공회 어떤 그 결정을 떠나서 네.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럼 도대체 이그 성공회라고 그러면 정말 이건 그래도 전통이 있고 안정된 네. 교단인데 이렇게까지 과정이 정말 누가 봐도 좀 애매한 이런 게 정말 우리 정말 주목을 댓글에 해야 네, 네. 윤석열이 성공의 정교 지도자인가? <웃음> <웃음> 아, 네. 근데 서운하다. 목사들은 썩었는데 신부님들은 정의가 살아있네요. 아, 제가 나왔는데 <웃음> 세상에다. 아니, 그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또 내가. 인정해요, 그냥. 탈탈이 있어. 인정하겠죠. 예. 지금 우리 김기돈 신부님 때문에 우리 성공의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들이 체면이 살린 거예요. 네. 뭔가. 아니, 그럼 천주교가 이렇게. 볕다리 묻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우리도 <웃음> 박주환 신부님 자랑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숨은 신부님들 네. 뭐 많이 계시지만 네. 우리 김기돈 신부님이 이렇게 딱 희생을 당함으로써 정말 다른 신부님들의 얼굴을 세워준 거예요 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거기. 우리가 더 가까워 여기가 음. 네. 알았습니다 네. <웃음> 네. 우리 신부님이 네.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네. 네. 카톨릭 신부님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신부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웃음> 예. 혼동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예. 네.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웃음> 네. 거는 그 저로 인해서 마음 상처를 받은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마음 착하시고 음. 또 고우시고 약자 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제 소식 듣고선 상처를 받거나 놀래시거나 몹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 정말 성전 벽돌 한장 기합장 한장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얹어 주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안하고요 정말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신부님 보세요 이렇게 소프트하고 이렇게 좋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날리냐고? 나는 이선공이 진짜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을 표창을 주고 상을 주어지 어떻게 달리느냐고 이렇게 인품 놀룡한 시신거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방에 쫓아내면서 또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이가 직구자 아이가 우리 윤 <웃음> 교수님 아이가. 그데 네. 저는 사실 은그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좋은 축복의 계기가 될수 있다. 음. 어, 저는 자신을 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여기에다가 무엇인가 땜빵을 하셔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려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여러분그 댓글로 자꾸 박주환 신부님 쓰시는데 러분은 지금 은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지금 모실 수 없는 상황이시고 우리가 음. 이랬잖아요. 이 성공의 신부님이신 우리 신부님은 진짜 한 방에 날아가 버리셨고, 응. 박주환 신부님은 정직. 응.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그 온갖 포화를 다 맞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통화 한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잠잠히 계셔야 될 때다. 응. 지금 상황은 그러신 응.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물론 이제 소속 교단도 다르지만은 신부님, 똑같은 명칭 신부님이라도 이 김신부님은 칼침을 맞은 거고, 이 면으로. 음. 이제 박신부님은 좀 부상을 당한 정직으로서. 그럼 어, 또 많이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천주, 성공회가 이렇게까지. 선주교랑 성공회랑 개신교랑 달라요? 다르죠. 에이, 아. 그렇지. 뭐, 아니, 왜냐면 <웃음> 저는 성공회도 그냥 가톨릭 아.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음, 아, 아, 큰 예, 범주에서는 성공에는 네, 네. 계속합니다. 그렇죠. 네, 큰 범주에서 예예. 예. 아, 그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맞추기시 네, 네.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예. 그뭐그 효시로 해가지고 세상에 전파가 됐지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예예. 예. 헨리 누가 아니었나? 헨리 팔세죠.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예. 영국에서는 이제 성, 그, 국교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근데 성공의 특징은 그, 각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음. 만약에 그 성공회가 조선시대 때 들어왔으면 음. 제사 문제를 바로 인정했을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는 또 독자적으로 영국 뭐 성공회 영국 성공회고 한국 성공회는 대한 성공회로 독자적으로 갑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는 거죠.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의회 민주주의. 예, 예. 그리고 네. 그, 가, 그 가치를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존중하죠. 그리고 네. 이성, 이성적인 그런 태도를 저희는 추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이성적인 그런 일들이 예. 하느님에 의해 생기서 생겨난다요. 영국식 그러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거요어 전통 그런데 그 천주교에 가까워요. 예예. 네, 예, 그러니까 미사 전례 이런 네. 것들이 천주교하고 종교 가까웠습니다. 개혁을 하다가 네. 카톨릭에서 네. 프로테스트 탄 개신교가 되었잖아요. 네. 종교 개혁을 하던 와중에 네.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 형태로 네. 어, 어찌 보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국교를 만든 거죠. 네. 네, 그게 영국 성공입니다. 아 이게 또 헨리 팔하고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 개신교도 아무튼 종교를 비판하는 분들은 그 국왕이 자기 그 뭐죠? 결혼 때문에 결혼. 어. 예, 이렇게 했다.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아니, 그건 여기, 여기, 여 정통파가 계신데, 아니, 딴지는 우리 교수님 <웃음> <아니, 웃음> 이걸어주야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제 정통파가 나올 때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래 너희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성공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종교 전반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야될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건지뭐 우리 <웃음> 신부님이 고발을 당하셨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 이래가지고 그 고발자는 누구예요? 코발자는 뭐 극우단체 어디 것 좀. 음. 저는 성공회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음. 왜냐면 우리가 비난을 하려도 정확하게 알고 어. 비난을 해야지. 더낫게 낮게 조심해. 또 낮게 주시니까. 네. <웃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카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교양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사가 로마에 있는데. <웃음> 본사. 성공회는 본사가 영국에 없어요. <웃음> 아니요. 아 그렇지 않나요? 영국에서 우리한테 명령할 수도 없고 아. 간섭할 수 아. 없어요. 그랬잖아요. 아, 민주주의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예. 네. 예. 그죠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성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균형 잡혀 있고요 그니까 음. 이성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혀 있고 소위 말하는 어~ 이제 우리가 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중용. 음, 중용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음. 상당히 매력적인 어, 교, 교 일단 교파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고민 중에서 공부해보니까. 그런데 요즘 어디가 더싸갔어 그런데. 불교가 만 그럴 것 같아요? 어. 사실은 그런 정신은 굉장히 멋져요. 그러니까요. 이 여성사제지 채택하는 것만 해도. 아, 맞아요. 어.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죽여도 <웃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음. 낙하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런 거는 앞서 있지만, 그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음. 이걸 가지고. 우리 조계종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교. 음. 음. 그렇죠. 그, 예, 그렇지만, 실제로, 실제로 그들은 비워라, 비워라 하면서 지네들 돈통을 채워라. <웃음> 채워라. 예. 네. 돈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빚, 저기 희기라 그러나요? 농협 없이 니가 <웃음> 다 있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웃음> 아, 저 지금 신부님에게 놀랬는데 <웃음> 네. 신부님은 저에게 여러 번 그러셨잖아요 신부님이좀 말씀이 약간 좀어느수있다 지금 우리 다 장악하고 계신 아니, 거예요 너무 잘 하셔요 아, 예. 김교사장님 벌써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난 그 처음부터 믿으는데 아니 신부님 말씀 다 믿죠 아니, 저한테도 몇번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 본인이 방송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신다 이러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딱 이렇게 판이 깔리니까 그냥 너무 아는 단어가 몇개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런 분이 훌륭하시더라고 저기 김, 김군수 김 선생님이라고 아니, 늘 말하면 아는 단어가 몇개없 우리 개 지금 김규돌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는 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네. 의외민주주의라든가 그 여성 사제라든가, 음. 사제의 그 결혼 선택이라든가, 여러 음. 면에서는 카도릭보다 지금 몇십 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는데, 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멋진 이렇게 표를 표방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생활화 됐느냐, 이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김기돈 신부님을 <웃음> 10시간도 안 돼서 그 면직을 시켰잖아요. 그게 정말 성공회가 자랑하는 음.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거냐? 이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있었어요? <웃음> 어,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시에 글을 쓰고, 음. 7시 20분에 그 뉴스 안에서 첫 기사가 나갔어요. 음. 음.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성공회 어떤 신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난리 음. 났다. 음.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우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 상처받은 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그 사과를 드렸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기사가 퍼져나가는지 사실 아름다운 시도 이렇게 빨리 안 퍼져나갈 것 같고 네. 그 어떤 기사도 <웃음> 그렇죠. 너무 놀라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은 음. 전화한 통화도 없이 단글쓴지 10시간 만에 사실 <웃음> 글쓴 지한 이틀, 삼일 지났다 모를까. 열 시간 만에 전화 한 통화도 없이 면직 처리된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있는 죠 네. 네. 그러면 신부님, 네. 이렇게 우리 신부님의 그 거치를 네. 토의하고 결정하고 할 그런 합법적인 그 성공의 내부에그 교회법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있죠. 그러면 맞아요. 그걸 만일 거치지 않았거나 그 기록이 없다면 지금 우리 신부님 그 면직 시킨 것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문제가 되죠.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왜 유주교 당신은 음. 그런 그 절차 없이 했느냐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도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웃음> 뭐이뭐뭐 <웃음> 아니 뭐이문지뭐 갖다 붙여 그러니까 독재자의 스타일이네 진짜 윤석열 아, 맞네. 사실은 아니 독재자들도 음용하면은 네. 그런 말까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데 아, 예. 네. 뭐냐면은 네. 그 정도도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똥불찬 거죠. 어, 예를 들어 예고된 회의도 없고 음. 참가한 사람도 없고 토론 기록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재판이 없이 형벌이 나왔으니까 이거 원천 무효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제 선회가 영국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프랑스 전통으로 간거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이 편제는 이런게. 아 일부러 그렇게 한거 아닐까요? 이의 신청해서 뒤집을 수 있게. 아 그렇잖아. 아, 진정한 의외거를 보여주려. 고 네.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면필을 해야 되니까 <웃음> 일단은 음. 자르는데 이게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밝히고 음. 그리고. 음, 상의해라. 어. 그럼 다시 엎어 줄게요. <웃음> <웃음> 희망애로를 돌리면 <웃음> 네. 그러면 윤학준 주교가 우리 네. 그김 신부님을 일시적으로 쏜낙배에서 피해가도록 면직을 시켜놓고, 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어 그렇죠. 조치를 하면 아. 다시 원상복 해주겠다. 쉽게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런 말은 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순희의 최 <웃음> 감독이 의외로 착한 사람이에요. 아, 네. 원래 착하신 거이어요 네. 네. 근데 절차가 네. 잘못됐으면은 네. 잘못된 겁니다. 답이 어떻게 됐든 <웃음> 그렇죠. <그랬던 웃음> 그렇죠. 간에. 자, 예. 그렇죠. <웃음> 이 절차 자체가 네. 네.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저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은 아. 사죄 맞잖아요, 지금도. 예. 네. 네 아니 그 직장에서 해고했다고 해서 예를, 내 기술이 사라집니까? 기타리스트가 음, 음, 어떤 회사 야. 다니다가 해고를 했어요. 네. 기타는 계속 쳐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마이 기타 손목 자르면 작곡을 하면 됩니다. 그 저는 사제로서 끝까지 살 거고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잃어버릴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고 똥벌찬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음. 우리 신부님이 기타 솜씨가 우리 양 목사님하고 아 필적을 정도로 아. 뛰어납니다 아이, 조만간 아. 이중주를 그럼 한번 그럼 25일 날 그러면 콘서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웃음> 그럼 25일날도 김 신부님 나오시면 되겠네요 우리 오픈 스튜디오 기념할 네, 네. 때 아. 성공회가 잘하나 우리 목사님이 잘하나 한번 시합을 한번 시켜봅니 아, 저는 항상 성공 만 했기 때문에 진지는 않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네 <웃음> <웃음> 성공회를 어떻게 성공을 <웃음> 이어 예. 예. 근데 이제 이 시스템 자체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누가 면직을 하거나 이런다는 거는 지금 카톨릭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주교가 있고 음. 그래서 면직을 면직을 하게 되면 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해고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재직 자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어. 네. 그 사람이 잘못했어, 감옥에 갔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세례명이 네. 그대로 요셉이에요. 네. 네. 예, 나오면 다시 유, 안에 있던 나왔던 요셉이에요. 그러면 은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럼 잘못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럼 전 징계를 받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은 현재 원주교회 그 협동 사제인데 그 직분 음. 잘린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인데 그 잘린 거예요. 그럼 일단 월급 같은 거는 다. 아 그런 거는 안 받고 살았으니까 걱정 하시지 마시고요. 없어요? 아무튼 제가 그요 근래 와가지고 네. 좀 받았는데 협동 사제로 받은 거는 그한 달에 1 0만 원씩 교통비 받은 게 있고. 아니 아,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하루에 10만 일단 부담부담도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 노동력 아니, 착취는 아니. 성호인.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자발적으로 원한 거고 왜냐면 하 아. 저는. 아돈 버는 방법이 많아요. 아니, 신부님이 예, 예, 자발적으로 예. 원하는 건 그, 그건 다른 거고. 아, 그 다음에. 고용주가 죄아될 의무는 아, 따로 있죠. 아, 고용주는 없어요. <웃음> 저를 고용한 데가 네. 없어요. 그리고 아. 나눔의 집, 노인복지센터는 그거는, 어, 제가 이제 나눔의 집에 그 부담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센터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강의도 하고, 레슨도 하고 하면서 먹고 살았죠 아니 신부님 착한 어. 뜻은 어. 알겠는데 그치. 사제를 아들처럼 보는 것이 주교 임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카도릭 <웃음> 마찬가지 그러면 <웃음> 아버지인 주교가 아들인 사제의그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을 안 썼어요? 아이고 관심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관심 좀 가지려고요 워낙 교단 자체가 가난하고 작으니까 아, 예. 거의 각자도 생 수준이에요 <웃음> 그리고. 아, 재신교수님 예, 예, 예. 그, 그 좋은 신부님들. 네. 이분들이, 아, 우리 일, 이건 아니다 해서 네. 서로 십시 일반으로 돈을 거둬서 네. 또 거기에 그 가난한 사제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아예 성공회라는 어떤 이 조직이랄까. 네. 이 교단에서는 그런 어떤 그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제들에 대한 또 교단 차원에서의 지원이란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없죠. 아니 그러면, 그러면 교단이 저는 성공이가 네. 성공은 교인줄 알았더니 콩가루 집안이네. <웃음> 아니, 콩가루는 아니고 좀 빈, 빈곤한 집안이네. <웃음> 그러니까 빈곤이 성공이다. 가루내는데 성공했죠. 근데 예를 들면 어. 성공의 서울대교구 같은 데는 어, 얼마만 해도 그 김근상 주교 그 구설수 많았잖아요. 네. 돈 문제로. 네. 그럼 아니 없는 집에 무슨 돈 문제로 구설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자세히 하신것 <하시는> 같아요 <웃음> 원래 없는 집에 그런 돈이 많아요 또.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그 연불보단 제법에 그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집요? 그런 몸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웃음>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너무 종교 소위 말하는 지배층 응? 지도자 말고 지배층이 다 수구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을 그렇게 면직을 시킨 것이 어떤 그런 흐름 속에 하고 있는 거하고 좀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성공에 또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겠죠. 윤학준 주교가 어떤 사람인가도 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음, 성공의 여러 주교 어, 이런 주, 성공의 종교 지배층이 신부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대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그 안에서 김기돈 신부님 사건 같은 걸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음. 네. 저는 그 윤학준 주교님이 승자를 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 성공에 좀 관심이 없어졌는데요. 그랬더니 꼭좀만나세요 갔더니 그 자세가 이렇게 낮추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오. 하시는 말씀이 함께 일을 하자. 자. 예, 그래서 아. 저는. 성당 맡다 사는 거못 합니다. 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나눔의 집 대표하면 된다. 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악산 케이블카 싸움에 뛰어들 때주교님이그 음. 하부 정류장 설악산에 있는 예. 케이블카 하, 하류 하부 정류장에서 저랑 함께 음. 미사를 드렸어요. 같이 해주셨광구 예, 아. 차원에서 네. 소집을 했는데. 서울 교구 신부이한번 오시고 또 저희 그 성공회 신부님 아, 두분오셨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구 차원에서 한 거예요. 음. 근데 광구 대표로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광구라 하면? 광구가 대한 성공회가 서울 교구, 아, 대전 교구, 광역 교구, 광역 예, 예. 예, 그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네, 예, 예. 그세 개의 교구가 합쳐서 한 광구를 이룹니다. 광구 음. 차원에서 그 미사를 봉헌한 거예요. 그때 함께 나눴던 거는 음.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 재벌들의 예, 돈벌이 예. 수단이 되는 건 너무 네. 마음 아프다. 네. 원래는 가톨릭 신부님이셨는데 그러다가 성공회 신부로 님으 오게 오시게 된. 저도 나중에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시, 신부님에 대해서 글을 써주신 그 글을 보고 저 김군 선생님이 공유해주신 글도 뭐 그렇잖아요. 하게 됐잖아요그글 써주신 주인공이 지금 저기 네. 방청객으로 앉아 네. <웃음> 계시고 네. 네, 여기 신부님이 세분 계신데 한 분만 신부님 같으시고 두 분은 <웃음> 스님 같으시는 <같으신데> 분이셨는데 <웃음> <웃음> 어, 그럼 성공회가 네. 원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나요? 그타봐 성공회 그렇죠. 자체가. 네네. 네, 근데 여기 그렇죠.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네. 어느 이 종교들도 자기네 종교가 대외적으로 홍보되는 일에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요 조기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철학사는 네. 환경보다 사실 물론 그 개발론자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지 모르지만 음. 많은 국민들은 정수를 공감하거든요 예, 예. 그런 데는 나서서 굉장히 잘합니다 음. 근데 정작 교단에 어떤, 혹은 그 속에 있는 자기네 어떤 뭐 개파도 좋고 본인도 좋고, 음. 권력이나 뭐 부분에 영향이 갈것 같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 돼. 요 네. 보수적이라고, 이건 보수적이 표현할 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방어적이고. <웃음> 네. 네. 제가 우리 김기돈 신부님에게 놀란 게두 가지예요. 많은데 그 중에 두 개만 뽑는 거예요. 딱두 개만 <웃음> 있다. 그게 아니고. 자, 첫째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네, 종교인이다. 진짜 저, 두 저, 저, 저, 번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윤석열을 비판하는 글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음. 그러니까 윤학준 주교가 <웃음> 우리 김기돈 신부님을 면직시킨 결정은 잘못됐다. 이두 가지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기돈 네. 신부님께서 가톨릭 그 수도의 사제셨는데 네, 네. 사제로 계시는 중에. 어떤 수도의 여자 수녀의 어떤 그 수녀분이 종신서원 즉 종신서원이라면 그 수녀원의 완전한 식구가 되는 그런 의식을 말해요 죽을 때까지 수녀원에 있겠다 네 그걸 종신서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처형이 둘인데 둘다 수녀거든요 네. 어, 종신서원다 받았어요 음. 그 종신서원이 아직 안된 수녀님이 이렇게 네. 어떤 심장병인가요 이뭐 <웃음> 병으로 앓으셨어요 음. 그래서 그 수녀원 규칙에 의해서 수녀원에서 내보내야 되는 눈물겨운 상황이 생겼어요 괜찮으시면 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건강상 평생제 그 수녀원에 있을 뿐이 안 되면 수녀원 규칙상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 그 상황이 그래서 보내실 때 수녀원장이 우셨대요. 이게 음. 음. 본인 당사자 수녀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예, 예. 본인 건강도 힘들고 <웃음> 또 자, 당신을 내보내는 수녀원 그 자매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뭐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그때 우리 김신부님이 그 수녀원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그 음. 여자분을 이렇게 거두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어. 받을 한는잘 표현하셔야 돼요. 예, 네, 하여튼 <웃음> 어, 이렇게 돌보셨어요 네. 이게 법적으로 어, 혼인을 하고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 법...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톨릭 사제직을, 사제직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렇죠. 내려놓으시고 음. 어, 법적으로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고 그수녀님을 이제 뭐 우유 배달 음. 또 기타 학원 강사 음. 그런 걸 우리 신부님이 하셔가지고. 음. 그 수녀님이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떠나기 전에 한 10여 년을 돌보셨어요. 야, 그러다가 떠나셨죠. 진짜,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부님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맞아요. 한 종교에서 너무 훌륭하다 감탄했어요. 음, 네, 네. 정말 이런 신부님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분들을 어, 정말 존중하고 정말 배워야 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훌륭한 분이다, 이 분은. 성질이 못됐고요. 음. 네성질다아 지금 제가 하자마자 이렇게 요 <웃음> 음. 그리고 네. 그분이 저한테 예수님 이죠그 음. 당시에 음. 음. 네. 네. 이렇게 올려놓으시 되니까 <웃음> 아, 저는 <웃음> 궁금해요 음. 혹시 그러니까 어찌 됐건 자기가 어~ 있었던 음. 위치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혀 다른 신분 그냥 민간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 쉽게 말해서 그때 어떤 아무리 그래도 이게 고민이 되고 내가 이걸 그냥 그만두어야 되나. 저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 12일 동안 피정을 했어요. 예예 아, 아. 예, 예, 12일 동안 피정을 하면서 암만 생각해도 뭐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네. 왜그래 하면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안이 예전에 컸기 때문에 네. 예, 잃어버릴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신부 돼가지고 그 예전에 얻었던 그 은총에서 멀어진 느낌도 들었어요, 솔직히 음, 예, 예. 네. 배 배도, 배도 좀 나오게 되고 음.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한 아픈 여인의 운명, 생명을 돌보기 위한 것이 우리 신부님에게는 그 당시 1번 가치였잖아요. 나머지는 다음다 다음 문제고 하니까 정말 훌륭하고 그 결단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정말 잘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게 나한테 준거래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신부님을 보고 아마 윤학준 주교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성공회로 이렇게 어, 모셔가지 않았나. 음, 아. 그래서 그러고 있었던 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회면 아까 말씀하신 그 그렇게. 그뭐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모셨다 하는 게그 상황이신 거잖아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훌륭한 분인 걸 인정하고 이렇게 모셔갖고 네. 한 분이 네. 어, 이렇게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한 방에 그냥 날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아니 저는 그 전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새벽 1 시에 이제 글을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그때 마음이셨는지. <웃음> 음. 아, 분노죠, 음. 당연히. 음. 진짜 음. 분노에 가득 찼고 슬펐죠. 음. 아니, 그 당시에 뭐 비행기든 배든 열차든 어떤 수단에 관계없이 사실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가득 찬 민주시민 중에 비슷한 생각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그렇죠. 있었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표현을 내가 안 했을 뿐이고 용기가 네. 없어서 못 했을 뿐이지. <웃음> 아, 그거 아는 사람은 지금 어디고 시청자 중에 누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그그그 그림에 대해좀더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 음. 주변에 음. 아니 이 성직자 어떻게 사람 죽는 거를 얘기하냐 그래서 네. 아니 비행기 타다 접힌 게 그렇게 해서 그두사이 떨어지겠느냐고 음. 저건 결국 이 태진을 향하는 이 분노를 담은 하나의 은유와 비유인데 그걸 뭐 진짜 뭐뭐 뭐 떨어져 죽어라라고 뭐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다는 식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어떤 이 윤석열이가 지금 우리 사회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건 철저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어떤 멋진 이 비유와 이 상징인데 그거를 그런 사실적인 어떤 형태에서 죽여야 된다는 어떤 증오의 감정으로 만이 바라본다는 건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예수도 그렇네. 바리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을 놈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예수가 상징 언어로 한 거지 실제로 도 예수 가서 연자 맷돌을 달았습니까? <웃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의 말을 어, 어떻게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로서 저런 말을 하냐고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도 지금 반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 저는요 좀더나가서 실제로도 저는 악인들이 지독하게 악한 인간들이 빨리 생을 마감하는 거는 그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아니, 뭐 그런... 저는 그, 인간이 아니니까. <웃음> 신부님이신데, <웃음> 음. 저 사탄마귀가 저렇게 음? 세력을 얻어가지고 음. 인간을 해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탄마귀는 내쫓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어, 훌륭한 축복을 내리셨구나. 제가 볼땐 굉장히 겁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영국 그 여왕 장례식에서 네. 못 들어가잖아요. 네. 천공부터가 잡신들을 그렇죠. 그, 그, 음. 그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네. 큰 귀신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느님이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 했더니 그게 무서웠던 모양이죠. 음. 음. 또 듣는 무서긴 기분 나쁘실 수 <웃음> 있어요. 잡신이라 그러면 또 우리 또 아, 잡신이죠. 수 그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자, 우리 모든 이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어,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살아서 계속 악을 행해 악을 계속 악독한 일만 해그거보다그 전에 빨리 생을 마감해서 악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에게 저주도 훨씬 저를 덜할 것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봐요. 네, 아니 네. 불교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업을 빨리 종식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맥락의 논리 수도 있습니다. 불교 좋아. 핵심 안에 들어. <웃음> <웃음> 근데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이제 그 면직이 되든 안 되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건 이제 인간적인 일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 존중, 존중이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생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제로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상당히 이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제가 편하게 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그런 게 어려울 때 공부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이 또 이렇게 인품만 훌륭하신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음. 와, 그 그 엄청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시지? 진짜 어떤 진짜 성직자시군. 성직자시고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야, 나하고 는 너무 거리가 먼 아, 분이다. 음. <웃음> 저는 맨날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데. 아이고.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고 계셔 가지고 뭐, 깜짝 놀랐어요. 도 신부님은 이번 정직 처분을 받으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뇌와 아픔이 계셨겠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훌륭한 종교인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음, 정말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국민들로서는 훌륭한 분은 좀 드러날 필요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지금까지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음. 네. 가르침 자체를 잘못 가르치는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네, 네, 불교도, 기독교도 그렇고. 네. 그런 지점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이 그런 어떤 잘못된 돈을 쫓건 권력을 쫓건 이런 종교 취재자들을 많은 신도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 못하고 그냥 따르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 자체가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 시대의 악인이 득세를 하니까 음. 그 반대급부로 영웅 같은 분들, 음. 그 시대에 소금이 되시는 분들도 한두 한 분한 분씩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참, 참, 어려운 얘기네요. 왜냐면 저는. 음. 그 희대의 악인이라고 말할 정도의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음> 아, 근데 그걸 부정하지 네. 않니까 갑자기 <웃음> 영웅을 좀 쥐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네. 제가 그냥 아, 희대의 악인이라고 쫓아내지만 내가 네, 못 이리고 <웃음> 네. 어, 이제 양 목사님께서 연락처를 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음. 그 기사를 보니까 고발 당하셨다고 음. 기사가 떠서 어? 이거는 우리 전문인데. <웃음> 저희가, 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법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 뭐야, 칫솔도 팔고, 치약도 팔고, 뭐 이런 걸로 응. 돈을 다 모아놓고. 그래, 뭐 거야. 씹는 치약이 때문에. 어, 그, 하나, 하나를 줄게요. 아무튼 그런 거 해서 돈을 다한 1년 넘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뭐, 음, 변호사 수입료가 필요하면 거기서도 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때다 우리가 생색 낼 때다 생각을 아, 해가지고 음.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나 다를까 아무런 준비가 안돼있으시더라고요 음. 저희 변호인단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거의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음. 한열분 가까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내가 하겠다 라고 음. 해서 바로 연락이 됐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이시잖아요 이런 경찰 조사 받으시고 이게 처음에 대비를 잘 해야 안 그러면 후떡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벌받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어 경찰이 저희... 이상한 경찰이면은 응. 괜히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이거 실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촛불집회를 할 때마다 저는 앞에서 뒤에까지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면 이제 자원봉사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이제 알아보시고, 목사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야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이번에 <웃음> 그, 그 면직 당하신 신부님, 이 김기돈 신부, 제 친구인데 이러시면서 말씀하시고 왜세요? 아, 네 그랬더니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 뭐 고발을 당하셔가지고 뭐좀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 뭐 그럼 잡혀 들어가지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우리 촛불행동 운영진, 운영의 방에다도 이야기하고 또 그때 우리 방송할 때 그러자 말씀 을 드린 음, 거예요. 음, 음. 근데 우리 그최 감독님이 덥석 물으셔가지고 음. 아주 네. 잘 물죠 그런 거. 네. <웃음> <웃음>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연결해드리고 그래서 바로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음. 하신 것 같은데 실은 꺼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법적으로 무슨. 아니면 남의 집에 벨두번 눌렀다고 우리 터는여기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르르 울려가지고. 예. 네. 그러면 어. 앞으로 우리 김규돈 신부님의 그 법적인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더 탐사해서 네. 100% 지불하기로 네. 이렇게 셨나요 그것만 되지 는 않을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거 먹여서. <웃음> 아니, <몰라야 된다. 웃음> 아니, 이게 방송이니까 네. 공적인 지금 선언이니까. 아, 진, 진짜로 저희 예. 이거, 이거 내린다고 또 야, 그런, 그런 말하 아, 아, 제가 지금 공포이에 약간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음. 우리한테 신부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부님을 고용할 수 없을까? <웃음> 네. 이 생각에 속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한 일이. 1층에서 네. 기타 강의하셨으니까. 강의 <웃음> 그 선생님 책, 그러니까 그 신부님 책, 궁금해요 번역하셨다고 하는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참선 좀 네. 특이합니다 네. 제목이 그거좀 네. 듣고 싶네요 네. 어떤 네. 책인지 저는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음. 네. 그김 소장님하고 달리 음.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갈증은 계속 커지고 도서관을 도서관을 뭐 기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책을 봤는데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네. 선불교 쪽으로 조금 네. 관심을 가졌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선그 당시에 책들을 음. 제대로 공부를 혼자 했어요. 아, 예. 음. 예 신학보다는 이제 불교가 음. 재밌더라고요. 불교로 갈 때도 중간에 거구나.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아,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근데 우리 선배들 중에서 네. 몇 분이 그 불교 쪽으로 또그 그러니까 성 이냐시어 로율라의 영성 수련 전통과 선불교가 만났을 때 음, 네. 어떠한 또 교류가 되고 체험이 되는가 대화가 되는가 땅이야 뭐 서로 다 막혀 있고 산으로 막고 바다로 막고 그래서 내 땅만 고집할 때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나를 고집할수록 그 저기 싸움이 강해진다면 하늘을 바라보면 다트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 모든 종교는 진리를 가리키는 음. 점화다 언어죠. 네, 네, 네. 그래서 하늘로 통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슬림이든 예 힌두교든 저는 음. 샤머니즘 마저도 포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음, 예. 네. 그러니까 크게 바라본다면은 배울 게 너무 많죠. 음. 다만 제가 답답하게도 그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음. 근데 윌리엄 존슨 신부님이 그 너무 아름답게 잘 쓰셨어요. 근데 그걸 음. 번역을 좀못 했는데. 음. 그래도 저는 이제 한 영어를 못하니까 일곱 번 정도 교정을 본것 같아요. 음.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고인들 때까지만 수정을 했습니다. 교정, 교정을 했습니다만 아,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네요. 아, 저만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같은 배경으로 전 그래서 양다리파가 됐거든요. 예. <웃음> 책, 책 판매가 되면 인쇄 수입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끝났어요. <웃음> 음. 뭐 기대가 나와셔야지 돼요. 그래요, 좋은. 저희는 하는 것도 없는데 그건 많이 받는데. <웃음> 처음에 그신분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참 깜짝 놀랐는데 뭔가 이렇게 목표하고 계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른이란 부끄럽죠. 애들한테 지속 가능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일제 시대라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종교인들이.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맑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 은 우리 후대한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말자. 지금 보면은 그 세월호에서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이, 이태원에서 많이 음.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두 사람이 살면서 0.8명의 아이를 낳는다, 평균. 음, 네. 그러면, 저 산출 잘못 합니다만 네. 1.2가 빠지잖아요. 네, 네, 계속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네. 인구가 줄어들면. 그렇죠. 멸종이죠. 몇년 몇 뒤에 인구 절벽 온다고 하니까요. 진짜. 예. 네. 근데 이게 뭐 OECD 국가 중에서 많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그 인구 증가율이 최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든 거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어른들의 탓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부끄럽고요. 음. 아름다운 세상은 제가 생각할 때 약한 존재들이 모두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있으면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다큐 같은 거 보면 다람쥐들도 새끼들끼리 얼마나 예쁘게 노는지 몰라요. 음, 네, 네. 토끼도 그렇고요. 네. 사자도 그렇고 장난치고 그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아기들도 예쁘지만 그 약한 존재들이 환경파괴로 또 이렇게 자꾸 사라지고 죽고 또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된다는 건 슬프죠. 그래서 약한 존재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음, 교회 개혁 문제를 지금 음, 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그러니까 개혁은 항상 저 자신부터예요 음. 그래서 우리 그 성공회가 먼저 개혁이 되고 또 인근 교회들도 함께 개혁이 되고 그러면 은 이번 선거에서 유승, 윤석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공회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지지하는 신부나 성도가 좀 있었나요? 잘은 모르지만 상당히 선공회도 그 신자치가 보수적이에요. <웃음>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이뭐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2500년에 부처님 말씀이나 <웃음> 뭐 2000년 예수님 말씀이 <웃음> 과연 우리 인류 사회 인간 사회를 바꿨느냐 하면 못 바꿨잖아요 현실점까지는 최소한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주로 나타나는 게 지금 많은 것처럼 혹은 뭐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해고 그래야 사회가 변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회와 나를 분리시킨 게 있지 않은가 음. 즉 내가 이 사회 구성원 이론으로서 나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함께 간다는 생각이 좀더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내가 변해 어떤 문제를 할 적에 너가 변해야지 너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라고 하면서 어떤 층이 사회적 층의 문제를 굉장히 개인화 시켜서 본격적인 사회 발전이나 변화에 오히려 발목 잡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조계종이건 뭐하튼 천주교 뭐가 어디건. 2,500년이나 혹은 2,000년이나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의 오만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음, 간혹 해봅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과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네. 그 사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건 아니고 어, 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음. 지금 도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음. 그렇죠, 아니 뭐. 총을 쏠때 쏴야죠. 네, 네, 네, 네. 총을 쏠때 쏴야 되고 네, 네, 네. 새총을 쏴야 새총을 쏴야 네. 되는 거고 욕을 해야 될때 욕을 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 우선 우리 종교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네. 현실적으로는 그내 집이 어떻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가 지나간다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뛰어나가서 네. 그 일부터 해야죠. 네. 그래서 시대의 악인이 나타났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웃음> 네. 아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시다가 네. 지금 이렇게 되신 거니까. 결국은 저는 이늘 우리가 당연히 종교인들은 네. 이 내적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뭐 저도 종교를 아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절대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회와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함께 좀 이렇게 언급해 줄때 아, 사회 문제가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사회 문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우리 우 교수님 의견에 참천하는데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추종하거나 따르는 신부들이 겪은 고뇌가 바로 이거였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보니까 그 세상의 부패에 너무 교회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은 음, 했어요 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어, 동시에 <웃음> 교회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게 아니고 이쪽을 바꾸려고 해도 이쪽을 손을 대야 되고 음. 이쪽을 놔두면 이쪽도 안 바뀐다는 음. 이제 깨달음이 음. 온 거죠. 음. 그래서 음.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사회에서도 억압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데 이것이 우리 한국의 종교인들이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 집안 청소해야 된다. 우리가 거리 청소를 하려다 보면 집안 청소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집안 청소만 하다 보면 거리에 다 신경 안써 이런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종교들은 사회 개혁 뿐만 이 아니라 종교 개혁 음. 종교 개혁 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네. 성공에는 아니. 우리 김규돈 신부님 때문에 오늘 선교 <웃음> 단단히 하고 있는 거 지금. 저희가 <웃음> 지금 낙개조술 한 10회 했나 야. 더 했을 것 같은데. 했죠. 네. 네. 네. 한것 같은데 처음으로 어떤 종교에서 욕 안하고 <웃음> <웃음> 훌륭하신 분이 나오시니까 <웃음> 네. 3절이잖아요. 저희 25일 날 저희 이렇게 세분 모시고 낙해족 방송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픈 방송을 할 거고요. 몇 시에 할이요 3시 반? 3시 반.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는 거네요. 60분 정도만 저희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네. 오시고 저는 우리 음. 최 감독님의 신청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동백 아가씨. <웃음> 성산절에. 네. 저희는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불교인도 몇분 초대하겠습니다. 네. 명진 스님도 제가 초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성산절이니까 명진 스님도 오시면 네. 좋죠. 저도 연락하겠습니다. 어. 네. 네. 아, 그날은 저희가 뭐 모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시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